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 강영준 차장입니다 오늘 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본인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피터클라린의 아티스트이자 유튜브 남스클라린 채널을 운영 중인 남윤준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연주가 조금 많이 아,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네. 한창 심할 때보다는 조금 풀려서 네. 오히려 요즘 좀 행사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아 많이 오는데 제가 사실 연주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제가 요즘 좀 어디가 아파가지고 <웃음> 제가 요즘 허리가 좀안 좋아서 아또 사실 제 채널의 영상도 지금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한 번에 몰아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은 JCL 75. 701nq 모델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 700nq 모델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 이제 701 숫자 하나가 달라졌는데, 어...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700 모델 같은 경우는 패드가 스킨이었어요. 어... 스킨 패드. 가장 저렴한 패드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저렴하고 네. 입문용, 그리고 중국산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패드가 스킨 패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다 가죽 패드를 적용을 해요 오... 가죽 패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피터 쪽에다가 가죽 패드로 바꿔달라 음... 바꿔달라 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저희가 가죽 패드로 사양을 바꿨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 와우... 근데 저희가 또이 한국에서 이제 주피터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네. 소비자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이 가겠다 그러면 악기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렇죠. 가격은 그렇죠. 동일하게. 동일하게. 요즘 악기값 많이 올랐더니. 어, 엄청 올랐어요. 환율이진짜 어, 그렇죠. 뭐, 아. 예. 지금 기준으로 1,450원 정도 될 겁니다. 아... 근데 이전에 이 모델 말고 700NQ 네. 모델을 네. 들어보셨을 때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사실 주피터 700 모델이 동급의 악기들 중에 사실 좋긴 좋았어요. 근데 항상 네. 아쉬웠던 게그 스킨패드가 혼자서 네. 이제 그랬었죠. 아 사실 제가 스킨패드를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스킨패드의 단점이 뭐예요? 일단 소리가 약간 네. 잘안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아... 스킨패드 자체가 이렇게 꽉꽉꽉 구멍이 음. 막히지 않는 듯한 일단 느낌이 아, 있었어요. 네. 그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런 느낌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가죽패드로 바꿨잖아요? 네. 그럼 가죽패드로 바꿨을 때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반응이 빨라지거나 음. 소리가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일단 그런 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고사양의 악기에 들어가는 스펙이 가죽패드예요. 네. 그러니까 가죽 패드가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반응 속도, 그리고 뭐 악기의 울림, 소리의 단단함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패드를 다 고가의 악기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키 색깔이 네. 보면 은 살짝 껌 오, 죠 네. 고사양의 악기들에는 실버 플레이트 어. 그러니까 은도 금을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니켈 실버로 했어요, 니켈 실버. 니켈 실버로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변색이 덜 돼요. 은 어... 음 젓가락도 그냥 밖에 꺼놓으면 금방 변색되잖아요.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니켈이기 때문에 변색이 굉장히 좀 더딥니다. 저 이런 연락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아 네. 역시.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 변색되고 변색된 거 하려면 다키 분해해서 전체수리맡겨야 되고 좀 번거로운 어. 것들이 좀 많아요. 맞아. 비용도 들고. 비용도 네. 들고. 예. 입문자들이 쓸때 편하게 쓰시라고. 어. 어.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가방. 가방이 이게 선생님 보면 네. 좀 많이 작아요. 어, 네. 이게 사이즈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이게 부... 눈 뼘? 뼘. 네. 네. 근데 이제 주피터한테 제가 물어봤죠 네. 왜 이렇게 작게 했냐 그 학교 가방에 넣으라고 굉장히 깊은뜻이 아 있는 거예요 또 악보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보까지 넣으려면 가방이 또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가방이 두 개가 되는 거를 한개고 어. 바로 그겁니다 헉. 현명한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하죠 네, 네. 어. 가성비도 좋게 그쵸. 만들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소리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먼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네. 한번. 그 기대가 돼 갖고 <목소리>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00NQ 모델과 네. 701NQ 모델 네. 스킨패드와 가죽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확실히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 네. 이상인 것 같아요. 음... 소리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네. 단단해졌어요. 어... 네. 이게 패드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 있나요? 저희 원래 메인 악기도 뭐 가죽패드, 고어텍스 이게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근데 가죽패드가 훨씬 깔끔하고 단단한 좀 느낌이 나는데 음 확실히 단단해졌어요. 소리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반응이 아, 반응 속도가 네.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목소리> 타이밍에 딱. 네 그렇죠. 네. 이 악기를 만약에 선생님께서 주변에 추천을 하신다면 음... 어떤 분들이 좀이 악기를 접근을 하시는게 좋을까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 네. 그 ABS 모델과 목간 중에 가격 차이가 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악기를 좀 사야 될지 처음에 음...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머님들 아이가 개구장인지 아닌지 아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아이가 조금 개구장이다 싶은 학부모님께서는 음. 확실히 목간보다는 관리 차원이 맞아요 ABS 모델이 훨씬 좋아요 이게 저희 손님 매장에 오셨는데 이걸로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요 학교 가서 네. <웃음> 근데 이게 목간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만 원은 훅쩍 넘어가요 아. 그리고 있사죠. 문제가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그냥 툭 하면은 크랙 발생되고. 맞아요. 날씨, 이런 거. 예, ]지. 뭐 습도, 온도 맞아. 다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쉬운 맞아. 사양이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 한참막 심할 때보다 확실히 많이 풀렸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분들이 야외 연주를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부담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내가 악기가 막못간 모델인데 이거 갖고 나가서 해도 되는지 아, 막 그쵸, 이게 그쵸. 모르시니까 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꼭 서브 악기로 아. 같이 조금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주피터가 음. 습 또 온도에 굉장히 좀 강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좀 추천을 좀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네. 주피터가 원래 마칭 악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 마칭 악기는 네. 야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내구성이 좋아야지 네. 사용을 할수 있는 악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네. 뭐 학생 오케스트라 네.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에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와. 그쪽으로 연락 다 해주셔도 되고 직접 보고 싶으시면 매장으로 그냥 가셔도 어, 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코스모스 악기의 강형준. 저는 주피터 아티스트 남윤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